안녕하세요 이야기꾼 입니다 오늘은 다름이 아니고 몬스테라 두 종류에 대해서 얘기해 보려 합니다 그 이거는 그냥 몬스테라 고요이 처음 샀을 때는 요런 잎사귀 요런 잎사귀 였어요 이보다 물론 얘는 한참 큰거고요요 사이에 작은 잎사귀들이 여러 개였었는데 이렇게 시들었을 때떼 버려서 업고 남은 게 요거고요. 이거만 있었던 이런 모양만 있었던 어힘에아까 그러니까 몬스테라 3,900원 주고 이 21년도 2021년도 4월에 산 거고요. 이제 좀 있으면 2년 되겠죠. 그 후에 나온 게 찐잎이라고 표현하죠. 요거. 어 그다음에는 음 요건 요거네요. 요거. 요 잎사귀였고요. 그래서 하나씩 하나씩 해서 지금은 굉장히 커요. 지금 가장 마지막에 난게 얘네요. 예. 이 잎사귀가 가장 많이 자랐고요. 예. 어, 그, 몬스테라. 물론 이게 지금 희귀종은 뭐한 잎에 뭐 엄청난 비용이더라고요. 그래서 뭐 4억을 벌었는 뭐 그런 사람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와우. 유튜브 보니까는. 식, 식집사에서 돈번 사람도 많이 있어요. 근데 저는 뭐돈 벌려는 게 아니라 제가 너무나 힘든 일을 겪었기 때문에 어 그거를 이겨내는 거에 화가 미치는 거를 갖다 완화시키느라고 심다 보니까 제가 뭐 화초의 노예가 됐다는데 예전에도 엄청 많이 키웠어요. 근데 접었다가 에휴, 지금 다시 키우는 거죠. 그리고 지금 얘는 히메몬스테라히메몬스테라는어 걔보다 한 20일 뒤에 샀네요. 5,900원에 샀고요. 얘는 지금 네 개로 한 건데요. 그그니까 자라면 잘라서 가지치기 해가지고, 음, 이거처럼, 이거 요거 지난 음, 2주 전에 와가지고 이거 한 건데요. 네. 이렇게 한 거를, 어, 각각 따로따로 심다가, 뭐, 이런 작은 화분 같은 데다 심었다, 작은 화분에다 심었다가, 어, 얘들이, 이거 뭐라 그러죠? 이, 이거가, 너무 하나만 있는 게 이게 보여서 안 이뻐서 네개를다 심었어요. 근데 작은 화분에 네개를 심으니까 얘들이 다 비실비실 영양분이 사라지길래 아 얘들이 안 되겠다. 영양분이 너무 부족한 것 같다. 그래가지고 어, 큰 화분을 구입해서 얘를 옮겼어요. 그랬더니 지금 나는 것들을 이렇게 싱싱하게 잘 자라고 있잖아요. 예. 우린 이거를 갖다가 지금 저는 그 인터넷에서 구입했는데 이런 거. 이거를 연결한 거예요. 이렇게 크게 키울 수도 있고, 사이즈는 다양하더라고요. 음. 이거를 만들어서 하시는 그 대단하신 분도 많은데요. 저는 만들 시간도 없고, 뭐, 복잡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얘네들이 자라면, 지금 이렇게 끼면 되죠. 이렇게. 얘가 지금 필요할 것 같아요. 이렇게 껴서 계속 사용하면 돼요. 음, 여러분들, 근데 사실은 이렇게 크는 거는 저는 몬스테라 그 유튜브 보고선 사람들이 자랑하길래 저도 샀던 건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꼭 몬스테라 좋아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이렇게 길이 길어나고 막 어떻게 하다 보니까 흐드러지는 거 종류를 많이 키우고 있는데요. 이것도 지금 싹둑 잘라서 이제 자라졌지만, 음, 어쨌든, 예. 몬스테라, 히메 몬스테라가 있고요. 히메는 제가 일본어 공부할 때 보니까 공주란 뜻이었던 것 같은데 지금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 몬스테라 여러분도 저렴한 몬스테라 사다가 키워보세요 그 히메 몬스테라는 너무너무 잘 자라요 너무 잘 자라서 쟤는 5,900원을 주고 샀지만 지금 4개 정도가 아니라 엄청나게 많은 식구들을 그 만들었어요. 몬스테라는 아이가 굉장히 커지니까 그래서 이제 자기 커지는 것에 굉장히 빨리 자라진 않고요. 얘가 지금 2년이 조금 안 됐어요. 좀 있으면 만 2년이 되겠죠? 예. 그렇지만 남들 다 있다고 자랑하는 거 한번 가져보고 싶죠. 그리고 얘들 공기 정화 다 되잖아요, 얘네들. 어, 이 엄청난 것들을 보면 음, 악취 나는 플라스틱이나 뭐 그런 것들 이 화초들 사이에 놔두면 사라져요 그 정도로 우리에게 공기정화 어, 공기청정기도 있는데 공기청정기 사용하면 필터 닦기 싫어가지고 잘좀그렇더라고요 그래서 화초가 주는 이 공기청정기 이거 굉장한 것 같아요 예. 여러분도 어, 가장 키우기 쉬운 거 무난한 거 그런 거 키워보세요 얘도 어렵지 않아요 얘도 뭐저 지금 2주일이나 3주일에 한 번씩 물 주는 건데 물론 처음에는 음. 처음엔 요런 거 꽂고 다녔어요. 제 동영상에 잘 보지 않던데, 이거 정 굉장한 거거든요? 여기다 이렇게 꽂아놓고 가면 얘들이 저기 해요. 그, 조금 조금씩 뿌리에 물이 가니까요. 음, 허, 참. 여기 공중 뿌리 이렇게 내려오잖아요, 얘들이. 그리고 여기, 여기는 아예 들어갔고요. 이거 들어가 있고. 이거 지금 공중 뿌리 나오고 있고. 아, 뭐 이런 거 자르면 다시 또 만들겠죠? 무수히 많이 증식할 수 있는 거예요, 몬스테라. 선물 줄 수도 있는 거고. 몬스테라 키워보세요. 이것들. 아, 저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얘를, 아, 이거 지금, 다이소에서 사온 걸로 이동하는데, 이 무거운 걸 안고 다니다 보니까 너무 힘들어서, 그, 수건? 걸레, 걸레로 바뀌는 수건을 이렇게 밀고 다니고 그랬는데요. 어, 최근에는 다이소에서 요걸 사서, 지금, 이동하고 있어요. 그리고, 저 플라스틱을 띄, 뜯어서, 그니까, 비닐을, 그 포장지를 뜯어버리려다가, 이동하다가 물에 닿을까봐, 그냥 놔뒀어요. 감사합니다. 몬스테라, 힘의 몬스테라, 얘기였습니다. 아니, 네, 감사합니다. 끊어요.